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산에서 나는 고기 더덕과 함께한다 더덕은 한의학에서 양유근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더덕은 진액을 보충해 폐를 윤택하게 하여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산후에 젖이 부족한 산모의 모유를 잘 나오게 한다고 하여 통유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더덕의 사포닌 성분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요즘과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때에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더덕의 이눌린 성분은 과다한 콜레스테롤이나 체내 지방 성분을 녹이고 배설하는 효능이 있어 고혈압 심근경색과 같은 성인병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덕은 찬성질이 있어 속이 냉한 체질은 소화장애나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찹쌀의 아밀로펙틴 성분이 따뜻하여 더덕의 찬성분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름은 섬유질을 부드럽게 하여 소화를 촉진시키고 단백질과 칼슘 흡수를 빠르게 도와줍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음식도 약이 된다. 옹골 찬 땅의 기운이 담긴 더덕 요리 한 접시면 한겨울 건강도 문제없는데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관지염이나 천식 예방에도 그만인 더덕. 신진대사를 촉진해 노화 예방 지방 부대에도 효과가 있어 온 가족 식재료로 제격이다. 이겨울 더덕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건강한 겨울 별미를 준비하자.